제2절 설립 제40조 사단법인의 정관 사단법인의 설립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하여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제1호 목적 제2호 명칭 제3호 사무소의 수재지 제4호 자산에 관한 규정 제5호 이사의 임면에 관한 규정 제6호 사원 자격의 득실에 관한 규정 제7호. 졸립식이나 해산사유를 정하는 때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 제41조. 이사의 대표권에 대한 제안. 이사의 대표권에 대한 제안은 이를 정관에 기재하지 아니하면그 효력이 없다. 제42조. 사단법인의 정관의 변경. 제1항. 사단법인의 정관은 총사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는 때 하나여 이를 변경할 수 있다. 그러나 정수에 관하여 정관의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 제2항 정관의 변경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없다. 제43조 재단법인의 정관 재단법인의 설립자는 일정한 재산을 출연하고제 40조 제1호 내지 제5호의 사항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하여 기명날이 나야 한다. 제1호 목적 제2호 인명증 제3호 사무소의 수재지 제4호 자산에 관한 규정 제5호 이사의 인면에 관한 규정 제44조 재단법인의 정관의 보충 재단법인의 설립자가 그 명칭 사무소 소재지 또는 이사의 인면의 방법을 정하지 아니하고 사망한 때에는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이를 정한다.